이리 와. 응, 알았어. 응? 야, 뭐지? 이것도 뭐지, 이거? 얘 얘기도 노는 거. 얘리야, 일로 와. 이리 오세요. 안, 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너무 큰데? 인형 놀이 잘못 하잖아, 혜리. 아리 이거 작잖아! 응? 이거 작잖아! 응뭐거처 하는 건지? 응? 다른 것도 한번 천천히 봐봐 혜리 봐봐 이거 타도 되는 건가? 한번 타볼래? 응 타봐 혜리 이거 타보세요 어? 해리야 혜리 해리 한번 타보러 가자 아, 니 먼저 타보고 봐봐 봐봐 부릉부릉해봐 부릉부릉 동생도 타보고 싶대 애리야 동생 페리 한번 타보러 가자. <웃음> 이거 가, 갖고 갈 거야, 집에? <웃음> 테리 저거 갖고 싶나봐. 공룡, 강룡 공룡. 공룡 대탈출. 공룡 장난감은 집에 많잖아. 이거 어데 그냥 아닌 거? <웃음> 아니, 공룡 많잖아. 아니야, 이거 할래. 다른 거 한번 천천히 봐봐. 이거 휴대폰 핸드폰. 아, 음. 핸드폰 핸드폰 어 핸드폰 하나 사야 되잖아 진짜 아 이걸로? 자꾸 꺼내 켈리야, <Sélodie> <ing> 너무 여기서만 노는 거 아니야? <목막> 여기가 재밌어? 그렇지 같이, 같이 보자 잠깐만, 아, 아, 뭐지? 멍멍이 데리고 가려고? 방해꾼 옆으로 왔네. 이게 옷이 없어. 맛있어? <웃음> 뭐라고 지을 거야? 어?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누구? 콩콩이. 콩콩이 이름 뭐라고 음... 할 거야? 장태리라고. 장태리? 어. 장태리 여기 있잖아. 콩콩이라고. 콩콩이라고 할 거야? 음. 네. 응. <웃음> 애기가 오다도 우리 똑똑이 어디 똑똑이 <웃음> 여기다 똑똑이. 애기 너무 우다. 너무 애기 오다 테리보다 더애긴가봐 어? 왜? 어? 쿠쿵이보다? 어. 안돼! 애기가 울어 애기가 울어 애기 지금도 울어! 네, 그게 울어 <웃음> 크게 울어! 크게 울어? 어쪽쪽해 해준다 테리가 아니야 아버님 나도 엄마 갔다 올게요 네 테리야 테리야 일 와봐 <목소리> <목소리> 아기 엉고 있네? 응. 애기 뭐라고 할 거야? 아, 응. 어. 어. 응. 이따 만난데. 이따 만난데? 이따 어디서 만나요 나가면 안돼 혜리야 응? 혜리 나가면 안돼 지금 밤이라서 안 됐다고 말해 전화해서 아, 친구야 해봐. 지금 달림이어서 안 돼요 해봐 전화해봐 어, 뭐. 에이 뭐배우돼 뭐, 뭐. 전화 왔다 친구야, 안녕? 나 있다가 어? 어? 이따 보자. 뭐야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 어떡해 안 돼, 그래, 전화해서. 안 돼, 로만데. 몸만... 빨리 말해, 빨리 말해야지. 안 돼! 안 돼! <웃음> 언니 죽여! <웃음> 뽀뽀 아, 엄뭐 안줘 주세요 그래 <웃음> 해리야 같이 하자